화한한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6일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각 교회에 주신 인사 말씀 여러분 앞에 대신 해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르 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시편에 나타난 주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2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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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오르사 천낭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번 10편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이를 운행하시며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존귀하심과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스러운 주의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각각과 저희 가정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신성한 성전임을 깨닫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 네란드와 덜 조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저희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그큰 하나님의 뜻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지만 이 역시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깊고 큰 뜻과 계획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만 기도 없는 것은 오직 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의 위안과 소망이 되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할수록 저희는 저희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반석으로 삼아 믿음에 믿음을 더해가는 위대한 믿음의 성인들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저희는. 작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믿음의 씨앗을 크게 키우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 불안에 휘말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라오 건데 저희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병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혹시 코로나 사태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부디 이들과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마음의 유로가 되어 주시옵고, 그 마음속에 불안을 달래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을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 주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것의 성전님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옥토에 풍성히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의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게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예배의 처음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고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근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언가를 믿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었냐면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무엇으로 생겨났냐면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생겨난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좋은 말로 하면은 성경,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말씀, 이 신약 성경 두 가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또는 하나님 믿는다 할때 무엇을 믿냐면은 물론 하나님 예수님 그 대상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믿음이 어디서 온줄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작정 자기가 좋은 것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우유 먹는 사람하고 두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우유처럼 생겼어요. 근데 하나는 소에서 나왔고요 하나는 콩에서 나왔어요 성경은 우리가 저지라 먹고 우유를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유를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두유를 먹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두유를 먹는 그런 두유 때문에 생겨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두유 때문에 생겨난 믿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또 예수의 말씀 신약 성경 성경 때문에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본 것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노끈으로 다 청소하신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거 보고선 우리는 놀라웠지요. 기적을 보고 또는 표적을 보고 아, 예수님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믿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 가지고는 역시 여전히 우유를 먹고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두유를 먹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바로 그 믿음은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도 안 보여도 아,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예, 우리 형, 찬송가 가사에도 있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아, 아, 눈에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때문에 또 재미난 것들 때문에 교회 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그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곧 성경과 예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했는데 그들이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이지요곧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할때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신약 성경이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다 할, 할 때에 이 성경 또는 말씀 이것은 전체를 다 합쳐서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유식한 말로 토타 스크립 투라 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남김없이 다 믿을 수 있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이 그들이 그 하신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가능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게 된 거야. 그렇죠. 지 23절에 보시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들이 성경과 말씀, 곧 전체 성경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 가슴과 또는 그들, 그들 마음 가운데에 떠올랐던 그 기억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나 또는 표적 때문에 생겨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심지어 우리 눈앞에서 예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게 되거나 또는 모세가 만든 법궤를 발견하게 된다 해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거기에서 나온 것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란 그 자체가 전체 성경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3절을 보시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표적 때문에 생겨난 믿음 표적을 통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 만들어낸 믿음을 가리키고 있지요 11절에도 보시면 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첫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 원인이 예전과는 달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든 것이나 혹은 부활 같은 이런 엄청난 기적 때문에 생겨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제자들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고 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위스키는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밀로 만든 것이냐 아니면 옥수수로 만든 것이냐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것은 그레인 위스키라고 하고 어떤 것은 몰트 위스키라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으로 빚어낸 믿음인가 아니면은 전체 성경으로 빚어낸 믿음인가 지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믿음이란 처음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나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겨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러한 기적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특별히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됨으로써 한, 차, 한 차원 다른 걸음을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기억. 혹은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불러 일으켜지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억이나 생각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진 자가 임의로 아무 때나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누군가가 촉발해서 우리 속에서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말씀 속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바로 믿음의 주인공이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이라는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표적들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행하셨지요. 그래서 만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났다면 믿음이 발동된다면 바로 그가 이 믿음의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음의 주일 뿐만은 아니지요. 예수는 이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싹튼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믿음을 우리에게 촉발시켜주신 바로 그분이 또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시는 장본인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일, 곧 표적을 보고 믿었던 믿음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의 완성 이 과정 이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기보다는 차라리 성령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의 사역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 겨우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그런 것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바로 그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일들을, 그 가르침들을,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시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성령께서는 한마디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드러나게 읽지는 못하겠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숨어 계시지요. 그가 예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성전을 두고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들은 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할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치의 바른 말이지요. 논리적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공을 지어 쌓은 것이 이것이 성전인데 내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말하는가 이 건물을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는데 이렇게 헐값에 팔수 있는가 이런 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가 흔하게 듣던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흥정할 때마다 늘 듣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료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또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 보낸 세월이 얼만데 고작 이것을 사흘 만에 만든다고.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오는 천재 소년이 있는데 천재 소년의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보려는 교수님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교수님께서 벽장에 가득 꽂혀져 있는 책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들을 다 읽는데 자기는 평생을 바쳤다 그런데 너는 고작 몇분 만에 이 어려운 문제를,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내다니 그런데 이 말이 생각나서 제자들이 성경을 믿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린 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는 예수의 말씀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아주 한참 전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올라가셨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때의 그 말씀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하신 말씀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세 번째 방문이죠. 그때에도 성전을 자기 육체로 여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고함도 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그렇게 될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는 왜그미크베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리고 왜그 물을 떠서 연회장애가 갖다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지요. 성전을 헐라!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라! 이런 소리였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표적들이 모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두고 한 바로 그러한 행위와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기억 저편에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그런 말씀들,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지시한 것인지 떠오르는 것입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몰랐던 사건들의 의미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간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6월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머무신 것은 아니지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다 기록하지 못할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표적이었겠습니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표적이었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표적들이지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닌 인간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바로 사랑해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임을 개시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인간들로서는 할수 없는 그러한 일들,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애국의 술법사들도 따라할 수 없는 재앙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듯이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거나 문둥병을 고쳐주거나 안증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자를 보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재치있게 맞받아 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많은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겠지요 그러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전된 자기의 몸, 곧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너져야만 했었던 자신의 육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심지어 믿음을 일으키게 했던 바로 그 일들인데 그것을, 예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육체가 하나가 하나의 표적이 되어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면 바로 그 육체 자체나 혹그 육체로 인해 생겨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가 오늘날도 남아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육체가, 그 표적이, 그가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근본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예수의 육체,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부처 살이 모시듯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육체라는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는 데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 믿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이 표적이 없는 상태에 유물도 없고 살이도 없어진 그런 상태에도 과연 유효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씀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라는 어떤 표적들이 사라진 이후에, 즉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눈앞에 어떠한 기적도 표적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바로 이때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겨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자신은 그렇지요. 우리 중 누군가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언한다고 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증언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증언을 한다고, 한다고 해도 진정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바라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반절에 말하기를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고 또 무슨 우리 개인으로서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무슨 행사를 열고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진정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바란다라는 것도 사실은 아닌 것이지요. 사람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보내셨을 때에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의 그 말씀을 친히 가르쳐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말씀 전체 성경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이 시대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 시대 이후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바로 이 시대에는 바로 그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나는, 기억하는 나는기억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러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직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에 어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 우리 귀에 들리는 그 말씀,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나고 생각나서 믿음을 갖게 되는 복된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각을 믿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 다되게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 같은 시간에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어, 대면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봉헌 시간을 바꾸어서 뒤에 있는 봉헌함에다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이 8월 말까지 학예 방학 중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성경공부, 구역예배 모두 다 방학기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또 새롭게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운영위원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